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트 이경범 프로입니다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바꾸려면 다운스윙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운스윙은 교정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운스윙이 아니라 백스윙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구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셋업, 준비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써야 될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클럽의 샤프트가 기울은 선이 기울은 선은 우리가 흔히 라이각이라고도 부르고 이 라이각은 클럽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척추의 기울기 척추의 기울기는 클럽이 바뀐다고 라 해서 따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동일하게 셋업한 상태에서 클럽의 길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클럽의 라이각만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몸은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두 가지 선을 따라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다른 백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자첫 번째, 클럽의 기울기를 맞춰서 테이크백을 보내주고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코킹이 들어갈 때 지금처럼 체의 기울기가 클럽의 기울기와 맞아주고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왼팔이 뻗어지는 각도가 셋업 때 클럽이 기울은 각도와 같은 각도를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업라이트한 백스윙 탑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상체가 기운 각도 우리의 상체는 대략적으로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어깨는 상체의 기울기와 반대되는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죠 어깨가 90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은이 각도가 9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몸을 우리가 앞으로 숙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 각도는 90도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은 만큼 몸이 회전을 할때 어깨의 기울기는 30도 그리고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이왼팔을 아까 말씀드렸던 샤프트의 기울기가 아니라 어깨의 기울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게 된다면 지금처럼 굉장히 플랫한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다른 기울기가 다른 클럽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다운스윙도 클럽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먼저 설명드렸던 하이탑 샤프트의 기울기에 왼팔을 맞춰서 백스윙 탑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통의 회전량보다는 클럽의 수직 움직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클럽의 수직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클럽을 조금 더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 클럽이 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높은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시면 은 그대로 클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보다 덜 인사이드로 클럽이 떨어지면서 약간의 페이드성 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공이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백스윙 탑을 만드시고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기울이는 혹은 뒤쪽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드로우 성폴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클럽의 수직 움직임은 좋지만 몸의 회전량은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긴 클럽보다는 짧은 클럽에서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고 물론 긴 클럽도 충분한 회전량으로 팔을 높게 기울여지게 만들어주신다면 은 당연히 수직의 움직임과 회전의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더먼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깨 라인에 맞춘 백스윙 탑을 만들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옆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이 지금처럼 낮아지면서 몸의 회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클럽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줄 공간은 적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몸을 회전시킬 수 있는 양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백스윙탑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낮은 어깨라인에 맞춘 백스윙탑을 가져가 주시면 될 것이고 공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낮은 백스윙탑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몸을 많이 회전시키면서 공을 칠 수가 있고 낮은 백스윙탑이기 때문에 클럽이 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인아웃 계도를 만들어내면서 드로우성 구질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슬라이스 교정에 훨씬 더 효과적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두 가지의 사이로 백스윙이 올라가신다면 그두 가지의 장점을 약간씩, 반씩 사용하시면서 스윙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스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잘못된 동작에 반대되는 백스윙 탑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다운스윙을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내용은 긴클럽에서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긴클럽의 경우에는 수직의 움직임보다는 수평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몸통을 회전시켜주면서 어깨라인의 팔라인을 맞춰줘야 되는데 몸통의 회전은 하지 않고 팔을 땡기면서 어깨라인의 팔라인을 맞추는 그로 인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반동에의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잘못된 다운스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백스윙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셔야지 몸의 회전이 조금 더 나오게 되고 몸과 팔에 적당한 간격이 생기면서 오히려 클럽을 옆으로 떨어뜨리기가 그래서 인사이드로 클럽을 들어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만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는 샤프트선에 맞는 높은 백스윙탑을 만들게 되신다면 은 지금처럼 클럽이 약간 아우디네스 들어오게 되면서 공을 약간 찍어 치게 되면서 볼이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가는 구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클럽의 경우에는 클럽의 기울기를 따르는 것보다는 몸통의 회전에 맞춰서 어깨라인에 맞춰서 백스윙 탑을 만들게 되신다면 은 지금처럼 백스윙과 다운스윙 전보다 더 많은 회전량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클럽이 훨씬 더 인사이드에서 쉽게 들어오면서 클럽이 훨씬 더 찍어 치는 게 아니라 올려치는 구질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지금처럼 드로우성 구질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난다거나 공을 좀 찍어 치시는 분들은 클럽을 높게 들어올리는 게 아닌 어깨라인에 맞춰서 좀 낮게 들어올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반대로 인아웃이 너무 심하거나 공이 훅이 나시는 분들은 어깨라인이 아닌 샤프트라인에 맞춰서 가파르게 클럽을 들어올리시는 게 너무 클럽을 걷어올리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을 잘 찍어치지 못하고 공을 걷어올리는 스윙을 한다거나 혹은 클럽이 지나치게 뒤로 쳐져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샤프트 라인에 맞춰서 조금 더 가파른 백스윙을 만들어주시는 게 내가 공을 지나치게 찍어친다거나 체중이동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공이 슬라이스가 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깨 라인에 맞춰서 클럽을 플랫하게 올리시는 게 서로 다른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구질의 변화를 지금처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잘 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스윙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점보다 살짝 높게 그렇게 된다면 페이드성 구질 내 기준점보다 살짝 낮게 그렇게 된다면 약간의 드로우성 구질을 구질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도 이 내용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너무 한 가지 기준점에 맞춰서 백스윙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고치기 어려운 다운스윙을 계속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백스윙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니 혹은 나한테 맞는 백스윙을 찾을 수가 있으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다른 백스윙 방법과 그 백스윙의 장단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펌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